안녕하십니까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교육의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을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민경훈 과장입니다. 사업비 집행기준은 총 2회 분량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유의사항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 비목별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서 궁금하신 사항은 주간기관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업비 집행 기준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지침과 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 관리 기준입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지침이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든 상위 규정이며 세부 관리 기준이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만이 보유한 특이 사항을 반영하여 만든 하위 규정입니다. 세부관리기준의 별표 7에서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비목인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 총 10개의 비목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목과 세목은 같은 항목으로 보셔도 무방하나 보조세목의 경우에는 정의를 유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k s t a r t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주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k s t a r t 홈페이지에 사업비 구성내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목 중에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를 편성하신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보조세목을 유의하시어 k s t a r t 홈페이지 내 비목편성 부탁드립니다. 세부관리기준의 별표 5에서는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 및 처리 기간입니다. 선정되신 예비창업자분들의 협약 기간은 2021년 5월 3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총 8개월입니다. 협약 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 원인 행위란 협약 기간 내 구매, 계약 등에 따른 결과물 제작, 검수 확인, 세금 계산서 요청을 완료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 또는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 구매 또는 이용권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버 임차를 2022년 1월 초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서버 임차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은 가능하나 협약기간에 속하는 2022년 1월 초부터 1월 31일까지만큼의 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과 청구입니다. 세부관리기준의 별표 4,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용한 사업비 비목에 맞게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등록 및 사업비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간기간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집행적정성을 검토하고, 집행 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시제품 개발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처리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기관에서 추가 증빙자료 요청 등으로 많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전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을 대비하여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요청드리는 것이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집행 시 인정되는 결제 수단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사업비 전용 카드입니다. 특히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 주셔야 하며 이외의 카드를 사용하신 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에 한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되며 부가세는 예비창업자께서 부담하셔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급 제한 및 환수입니다. 우선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비창업자께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인 경우 둘째, 창업자분께서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과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셋째,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넷째, 당해년도, 즉 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를 수행 중인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네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거래가 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타 지원 사업에 개인 부담금, 즉 대응 자금으로 본 사업비를 집행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환수 내용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반드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간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창업 패키지의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오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기간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나 다른 사전교육 영상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수정사업계획선의 사업비 구성계획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하고 반드시 주간기간의 검토와 승인을 득해야 사업비 이체가 가능합니다. 사업비 구성 계획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간 기간 안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간 기간 내에 원활한 검토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명 사업 초기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케이스타 r t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는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 3회 정도 주간기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비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인 유형재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협약기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 구입 등을 포함하여 구매하시는 품목의 총 비용이 공급가액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간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매 전 주간 기관에 해당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재료비를 포함하여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구입, 광고선전비 비목을 집행하시고 승인 요청하실 경우에는 증빙 사진을 포함한 검수 조서를 작성하시어 주간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매하려는 재료의 종류가 많은 경우 검수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종류와 수량을 주간기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 증빙사진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이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만큼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외주용역비입니다. 외주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외주용역 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개발 분야 종사 경력,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수행 완료 후일신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선급금, 잔금으로 분할지급이 가능한데 선급금 지급 시에는 계약금액의 공급가액 기준 50%를 초과하여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외주용역 비용이 공급가액 기준 2천만 원 이상 또는 1년 미만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 기간에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이 누락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 승인이란 진행하시려는 외주 용역이 시제품과의 연관 여부, 과업 수행 가능성, 용역 비용 및 과업 수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주간 기관에서 종합 검토하는 행위로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이 미흡 또는 부족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반려될 수 있어 오니 자료 준비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프리랜서를 통한 개발 및 외주용역은 불가합니다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의 거래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은 외주용역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 기계장치 구입비입니다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경영활동과 관련된 컴퓨터, 복합기,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가능하며 재료비와 동일하게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매 및 배송이 완료되고 검수까지 완료하신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 생활 가전 등과 단순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카메라와 캠코더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기기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구매가 가능하며 통신비 지급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 기간 동안의 통신비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 구입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에 한해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비 불인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허권 등무형자산 취득비입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와 우선심사 청구비의 집행이 가능하며 출원인은 반드시 예비창업자 본인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나 등록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통해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 이후 출원 관련 사실증명원을 추가 제출받을 예정이오니 번거롭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기준 중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구입비, 특허권 등무형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내 명시되어 있는 상기 내용들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특히 예비창업자께서 수정사업계획서에 편성하신 비목에 있어서는 해당 비목의 정의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담당자와 논의바랍니다. 저는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2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